2018년 11월 26일 감성카드 따뜻한 겨울을 전해줘요 오늘의 조언 겨울은 나에게 어떤 계절로 다가오나요? 그리고 남을 돕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나 자신이 반성하고 누군가에게 감사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금일 감성카드 춥다고 했던 겨울이라는 계절 겨울이라는 계절은 밤이 깊어요 결코 나에게 어둡지 않고 춥지 않죠 나를 생각해보고 남들로부터 소중한 것을 얻어가는 계절 올해의 겨울은 따뜻하게 남겨질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 열리지 않은 마음이 있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것은 희망이죠. 희망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어야 하죠. 낮에 있었던 일상을 되짚어보고 밤에는 내 주위에서 있었던 남들을 돌아보게 되죠. 낮보다 온도가 내려가는 밤 낮아진 나의 체온과 차가워진 밤난 남들에게 따뜻한 밤을 주고 싶어요 보이지 않았던 두 마음 한쪽에서 두근거렸던 마음 난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세죠 다른 쪽에서 두근거렸던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도 전해지죠. 오늘도 난 따뜻한 세상으로 들어갑니다.